자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해산물들을 한번 맛볼 곳입니다 오. 태국 방콕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인 사장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시푸드 음. 야 근데 더운 지역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트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전세계 축제인 건 확실하네요 크레이피야 음. <웃음> 좀다 자세한들 샷은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. 아 이거 약간 좀쏙 비슷하게 생긴 쏙. 예. 끝까지 좀한 옥씩 끝까지 비슷한 거고 비물까지. 와, 새우. 비물. 진검이새우. 진검이새우. 아 이거 진검이새우. 작은 마리. 어, 이 작은 마리. 약간 모양 좀 다르게 생긴 거 같네요. 어. 어. 아, 꺼내서 뭐 위에서 보니까 그런가? 네. 머드크랩이요? 오 자, 이게 딱 촬영하려고 하니까 V표를 손가락으로 V표를 딱 하네요 네, 촬영한 줄 알고 <웃음> 여기는 굉장히 그 다양한 해산물들도 좀 유명하고 그리 뭐 태국 현지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인 사장님께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여기 직접 보시면 추적방이나 뭐 이런 데다 살아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생선들을 네. 여기 제 사장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, 여기서 촬영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좀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협찬을 받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이건 이 집만의 어떤 시그니처 뭐 메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그좀 안에 있는 게 조개예요 조개를 다져가지고 어, 나온 이 소를 마늘빵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. 음. 음. 맛있지? 여부들 <웃음> 하면서 짭짜름함도 있고 조개에서 느껴지는 담백함이게좀잘 어우러져가지고 자 오이 간급 김치 무김치가 있는데 오자 여러분들 이 방금 제가 김치하고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에 다 주시진 않아요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뭐 이게 뭐 있는지, 저거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사장님께서 뭐 주신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들 자, 그 음식이 나올 때까지, 아,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음료를 한잔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, 왜 이걸 못 먹니? 너뭐 다시 한번 먹어봐, 진짜.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이거 진짜 더 맛있어 아까보다. 진짜로. <웃음> 야 어, 맛있는데 시원하고 달달하니? 와 이거 크레이피쉬 와.. 이 크레이피쉬입니다 이거는 진거미 새우 이거는 흰다리 새우 해고 어.. 굴이랑.. 한국국 한국 어.. 한국굴이 여기까지 응 <목소리> 어, 통역 야. 야 크기 비교 오, 이야, 대박이다. 와, 이거는 머드 크랩. 어, 아까 그드 그, 그, 그 크랩. 그 아까 김치하고 있었던 친구인데. 야, 엄청 크네. 이거 커리로 해 가지고 일단 크레이피시. 이게 지금 대박이고. 야, 이건 중국식 당면 볶음. 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어마어마하지. <웃음> 어. 아, 여러분, 아, 조카랑 또 이렇게, 어, 조카 현장 체험 학습학습을 그 시켜주러 왔다가, 아, 제 위가 이렇게 조강을 또 하게 됐네요. 아, 그시 소개는 이제 뭐, 조그만 영상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, 요거는 이제, 어, 맨 앞에 여러분들 가장 크게 보이시는 저게, 이제 크레이피쉬, 뭐,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이제, 뭐 제가 친한 형님 중에, 아, 저, 각각류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, 어, 많이 드시는 형님께서 먼저 리뷰를 하셨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게 돼서 아, 진짜 너무 좀 영광입니다 오늘. <웃음> 뉴 코스모타이 사장님 아,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 하나하나씩 맛을 일단 볼까? 얘들아 이거 개 이거 조그만 개 띠기 아 개가 아니라 머리 새우머리, 새우머리 같은데? 음. 사장님이 좋아하는 고수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고수도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음. 자 고수 제주 고수 한번 먹어볼래? 네. No. 주문삼촌 고수할까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이번에 <웃음> 흰다리새우 회 음. 음. 이건, 저, 이건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먹어본거고 한국에서 안먹어본 <웃음> 것들을 주로 한번 먹어봐야죠 또 잡채, 잡채. 응, 음, 그래, 중국식 당면 잡채. 고수랑 같이 해서. 응. 음. 당면 잡채가 물기가 이렇게 없, 없게 조리가 된 상태면은 이게 엄청 되게 달라붙거나 뭐 흐르거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던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당면끼리 막 많이 달라붙는 것도 없고. 응. 음, 이거랑 같이 먹어, 맛있겠다. 이거랑 같이 먹어, 이거 맛있어? 응. 음. 넌 그냥 이게 맛있는 거야. 넌 <웃음> 그냥 이게 맛있는 거야. 진짜로 <웃음> 봐. 음 조금 어, 납작로 합니다 와 중간에 좀 넣고 세슬와 먹어봐 맛이 어때? <웃음> 맛있 <웃음> 음. 음. 자, 머리만 먹어봤으니까 몸통 하나 사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어떻게 먹어봤어? 응 맛있지. 아 내가 지금 먹으면서 재워야겠어야 맛있다 이게. 아니 아 얘가 이렇게 맛있으면 얘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야. 아이 옆에 나나 그냥 짬치나 먹었어. 아 그래서 얘 짬치나 먹었어. 얘가 이렇게 맛있으면 얘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야. 와. 했어? 자 여주나 맛이 어때? 먹어봤는데 그 응. 내가 그내이거 처음 먹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 그 랍스타 있지? 어 랍스타 좋아해 아. 랍스타 먹어. 어 맞아 삼촌이 그때 줬잖아 줘. 그 랍스타 그 라면 컷때 그걸 먹었는데 비린데 가건 비린내가 하나도 없나? 어 비린내 하나 하나도 없나? 나 응. 사실 어, 좀 궁금하다. 먹어봐. 기술하고. 음아요건는 진짜 확실히 받았거라서 짜짝 짜조름한그살살 살 맛이랑 궁막 이게 한 마리 보통 얼마나 나요1로에 20만원 키로에 20만원이요? 어. 로에 20만원이래 이게 에이 <웃음> 로에참 귀한 걸 어떻게 또 먹게 되뇌 이런 거 안 되겠다 이거 먼저 먹자 아, <웃음> 아 이거 남겨놨다가 안될것 같고 자 예전아 귀가 바뀌지? 진짜 음. 일단 굉장히 납사랑 으쌉습니다고 이거 삼2이원더 잘라줄 텐데 야 키로 20만 원이래 어? 우리 응. 언제 이거 또 먹어보고 있니? 응. 그래, 한국에서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응. 살 다쳐요 여러분들 옆에 딱 진짜 명태살 부서지듯이 오? 응. 안에 응. 응. 어? 아, 국물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 이걸 마셔도 될거 같은데? 아, 국물이 지금 안에 있는데 나오셨고 어. 음야 안에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게 있어요 또보여주나 보여줘 순두부처럼 진짜 순두부 같아요 음 오 맛도 순두부 약간 비슷해 간잘 되게 되게 맛있는 순두부 음. 방금 음. 들은 내용인데 선지라다 선지 제가 방금 이렇게 좀 순두부같이 부드럽다고 한게 아, 머릿속에또 먹을 사이 더 많네. 어. 까 응. 음. 뭐? 아, 아까 여러분, 이게, 조카 안 주고 저 혼자 먹으러 온게 아니라, 얘가, 음, 잘안 맞대요. 이거 어떡요 내가 먹어야지, 나. 가 다음꺼 네, 다음거 먹을까? 응. 아 진짜 무려를 버려야 되는데 너무 그쪽이 그래. 또좀 아, 이따 만나자 너무 여기 치우치지 말라고? 어. 네 알겠습니다 네. 자 다음 야 아까 그개그 그 집게벌 사이즈 오이. 아까 저희한테 v 표를 줬던 조금만 먹고 맛있다 먹지마 얘들아 얘들아. 응? 별로야, 얘가 먹지 마니. 음. 음, <S> 아, <S> 음, 음. 아. 왜내 먹어? 음, 아까서 와. 야, 이거 등치에 비해서 진짜 살이 부드럽다. 별로라네. 그래서 별로야. 와. 아 먹을래 아니 밥 없어 조금만 먹을래 술좀만먹어 봐. 조금만 먹대박인데삼촌은 이거 자 이제 가운데 메기 사열도 아 이거 이거 저너너튀기 응? 맛있지? 음. 굴도 하나씩 먹을까? 굴생굴 먹자줄 먹을 알지? 응난 굴생굴 그래, 그래, 알았어 <웃음> 자, 여러분들 저런 정도 설명은 조금 이제 들으면서 맛을 받고 이제 제대로 한번 저희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아 밥 먹자! 예준아 진짜 삼촌 너무 고마운 게뭔줄 알아? 네가 걔를 안 좋아해서도 고마워 이 미친 집게발을 어? 아아 진짜 최고 삼촌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묵비꼬는 냄새 나겠어 나 사실 이게 더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이게 맛있어 이것도 맛있는데 삼촌 이 게가 지금 미치겠어 아. 야 돌았다 이거 진짜 맛이 나 대에 정신 못 차리겠는데? 미치겠는데 헉! 콜리가 어. 한쪽 배 많이 고팠구나 한풀 퇴사물을 좋아하잖아. 에 한풀한테 천국이야. 자 여러분들, 근데 놀라지 마시죠. 오늘은 영상이 일부에서 끝이 아닙니다. 크프시를요 먹고 더블 먹고 더블로가 회로 <웃음> 먹습니다. 회로. 이 태국에서도 작은 바리가 잡힌답니다. 자연산 작은 바리 숙성 회로 한번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보신 영상 중에 작은 바리 그 양식 작은 바리 먹었던 리뷰 있잖아요. 그것도 한번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서 맛을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밥 먹는 거 같아서 엄 달리면서 열렬히 회사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? 나? 응 벌써 음. 뭐 뜸을 줄여 그냥 넘어가. 아무도 모르살어 걔네 이 게살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안궁금해졌어요 되나? 난 치즈돈가스? 어 응, 그래. 멈추 아... 물어봤잖아 아니, 그절무 그러니까. 음 음. 먹어야 돼 그러우지 아. 음. 너무, 음. 너무 고이영고이 영상을 고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, 영상을 보고, 영상고이영서을이 영상을 보이고이 영상을 보고, 보여드리면서 술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준이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 예준아 이제 인사드려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